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 했기 때문에 수량 곱하기 단가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판매 실적의 수량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sum 함수를 써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포함시켜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판매 실적의 수량이 1000 이상이면 1.2 1000 이상이 아니면 1을 곱해서 변화가 없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먼저 판매 실적의 수량이 1000 이상인지 물어봅니다. 1000 이상이면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1.2 를해 줍니다 콤마 그렇지 않으면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달성률은 판매 실적 금액 나누기 판매 계획 금액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홈탭이라고 있죠 홈탭에서 백분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순위는 판매 실적의 금액으로 구할건데 넘버는 금액의 첫번째 값을 찍어주시고 REF는 금액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f 4에서 반드시 고정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내림차수는 생략하셔도 되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래에 글자가 가려지면 안되기 때문에 열너비를 조금씩 넓혀서 글자가 가려지지 않도록 칸을 충분히 키워 주겠습니다 판매 순위가 10 미만이면서 차 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계를 구할 때 조건이 여러 개면 SUMIFS로도 풀수 있고 SUM PRODUCT로도 풀수 있습니다 근데 SUMIFS에는 제한 조건이 이면서라는 조건만 들어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면서가 아니고 이거나는 SUMIFS 가지고 풀 수가 없습니다 SUMIFS로 풀어 보시면 항목의 합계 범위 I4부터 I23까지 범위를 씌워 주시고 조건의 범위는 L4부터 L23까지 판매 순위의 범위를 씌워 줍니다 그리고 조건은 10보다 작은 거가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차 종류가 됩니다. 차 종류의 범위 A4부터 A23까지 씌워주시고 반드시 F4로 고정해 주시고요. 쌍 따옴표 별차별 별 해주면 차를 포함한이 됩니다. 만약에 마지막 글자가 차로 끝나는 이라는 문제가 되면 뒤에 별은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차를 포함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별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문법상으로 이제 엔터를 쳐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썸프로덕트로도 똑같이 풀수 있습니다 는 썸프로덕트 해 주시고 조건은 가로에 묶어서 적어줍니다 조건이 이면서면 곱하기를 해 주시고 이건하면 더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10미만이면서니까 10미만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find 차 라고 적어 주시고 범위 씌워 주신 다음에 find로 차 라는 글자를 찾으면 차의 위치 값을 숫자로 반환해 줍니다 만약에 차 라는 글자를 찾지 못하면 샵 밸류 라는 오류 메시지를 돌려 주겠죠 그래서 오류 메시지를 받아도 true false 라는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is number를 씌워 줍니다 그리고 학계의 범위를 씌워 주시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합계를 내주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합계에서 빼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것만 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판매 순위가 10 이상이면서 주스 단어를 포함하는 항목별 합계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이 문제도 sum product로 풀수 있습니다. 똑같이 조건은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면서니까. 곱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find와 isNumber를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차 종류의 커피 단어를 포함한 합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some if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조건의 범위 a4부터 a23까지 씌워주시고 range 범위는 f4로 고정하겠습니다. 다음 커피를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 커피 별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계의 범위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순위가 10 이상 15 미만인 각 항목별 학계를 계산하라고 했죠. 학계의 범위는 I4부터 I23 이고 조건의 범위는 L4부터 L23이 됩니다. 그 다음 10 이상 적어주시고 두번째 조건의 범위는 똑같이 L4부터 L23까지 씌워주시고 조건은 15 미만이 되겠습니다. E부터 H까지 블럭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정렬을 하실 때는 범위를 이렇게 씌우시고 여기는 셀 병합이 돼서 옆의 칸과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범위를 씌우시고 데이터 정렬 확인을 누르시면 병합하려는 셀의 크기가 통일하지 않아서 정렬이 안됩니다. 확인 자료값만 범위를 씌워주시고 정렬 K가 달성률 A가 차종류죠. 오름차순으로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수식 복사는 셀을 클릭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블럭 설정해 주시고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ESC를 눌러서 블럭 설정을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원하는 셀을 클릭해 주시고 다운표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다운표 적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차트는 범위하고 데이터 레이블 설정까지만 보겠습니다 100% 미만이 요렇게 4개죠 범위 씌우시고 컨트롤 범위 씌우시고 범위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꺾은 선형을 클릭하시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계열 1이라고 해서 범내 이름이 제대로 안 나왔죠. 보니까 수량이 709라서 작은 값이 판매 실적이고 1300으로 큰 값이 판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판매 계획인 거죠. 판매 계획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변경할 필요 없으시고 판매 실적의 수량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묶은 세로막 대형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클릭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계열 2, 계열 1의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빈 공간에서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죠. 차트의 하얀색 빈 공간이 차트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계열 1을 클릭하시고 편집을 누릅니다. 계열 1은 파란색으로 1300이니까 판매 계획이죠. 판매 계획이라고 글자를 쓰셔도 되고 판매 계획이 들어있는 셀을 찍어도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판매 계획으로 변경이 됩니다. 계열 이도 클릭하셔서 편집, 계열 이름을 판매 실적 찍어도 되고 적으셔도 됩니다. 확인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레이블 위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점수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차트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Alt키로 경계선에 맞춰주시고 제목, 축제목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쇄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